안녕하세요 지안엄마입니다 출산 전 육아 아이템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시죠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구매를 하였는데요 제가 구입을 해서 어, 이건 정말 잘샀다고 생각되는 것세가지와 추천드리는 두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동영상을 보시고 제품을 구입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입한 주방세제와 세탁세제는요 레드루트 세탁세제와 에티튜드 주방세제입니다 두아제품중에서 가장 많이 입소문이 나있고 안정적이라고 해서 구입하게 됐어요 베이비페어가서 저렴하게 구매했는데 인터넷에도 요즘에는 많이 싼것 같아요 다음은 아기 키우는 집에서 꼭 필요한 제품 중 하나인 분유 포트기인데요 저는 보랄이라는 독일 제품을 47000원대에 구입했어요 이 포트기는 40도 온도 조절을 하고 유지된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저도 모유수유 직수를 하고 있지만 아기가 아직 신생아라서 빠는 힘도 약하고 심하게 울고불고 하면 직수가 힘들어져서 갑작스럽게 분유를 타야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그럴때 꼭 필요한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는 저렴하고 간단한 분유포트기이고 사고나서 알게된 쿠첸 분유포트기 정말 좋더라고요 그건 온도 유지도 되고 40mm, 80mm, 물량 조절도 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육아용품 중에 제일 잘 샀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케아 트롤리입니다. 이케아 트롤리는 케아 매장에서 품절이 돼가지고 인터넷 구매를 했어요. 한 32,000원 정도 가격에 샀던 것 같아요. 장점은 이제 아기용품을 다 넣을 수 있고, 어, 안방이나 거실을 왔다갔다 할때참 용이하게 쓸수 있어요. 3층에는 이제 브라운, 체온계, 그리고 퓨토라는 이거는 수딩젤이에요. 피부 태열이 올라왔을때 수딩젤을 발라주면 쉽게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퓨토 수딩젤 추천합니다 그리고 얘는 바이오더마 크림인데 이거는 뭐 사람들이 많이 쓰시니까 설명은 꾸지안할게요 이렇게 이케아 트롤리에다가 자주 쓰는 제품들을 올려놓으면 좋아요 과재 손수건은 많이 쓰니까 개놓고 베넷저고리도 한두장정도 올려놓고 기저귀 제일 많이 쓰는 기저귀를 이렇게 꽉꽉 채워뒀어요 어떤가요? 왔다갔다 안방이랑 거실이랑 했을때 되게 편할 것 같지 않나요? 이게하 트롤리 추천합니다 젖병소독기는 스펙트라를 선택했어요 음, 안를 보시면 한 젖병 16개 정도 들어가는 것은 타사 제품들과 다 비슷하고요 이렇게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을 때 어, 끊기지 않고 계속 소독이 되고 계속 건조가 된다는게 어, 다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건조기인데요. 건조기는 정말 제가 사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테이너시 샀을 때에도 이 정도로 좋지는 않았었는데, 건조기를 사고 나서 빨래를 하는 게더 재밌어졌고, 어... 먼지가 안 나고 항상 보송보송한 느낌 빨래를 이제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미세먼지도 많고 꼭 필요한 제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